이사들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오셨나요?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아이엔즈에요 재밌더라고? 어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맹인 맹인 이를고라시라 현장 용병 아니야 저건? 아 이거 용병이야 용병쉐 용병쉐 싸가지 죽네 옥 음. 아 이걸 못이기겠는데 이거 애들이 너무 숨어가지고 이거 올킬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? 안 맞게 빠지는데 난 뱅을 치파 완료 <웃음> 음. 맹인님 어디 그렇게 후딱 뛰어가? 어? 맹인님 어디 그렇게 후딱 뛰어가? 이 새끼야 그냥 쳐 뒤질라고 어... 시킬 새끼가 그냥 이리 와 나? 맹인님 주제 지금 그냥 이리 와 그냥 누워 있어 그냥 어 누워 있어 그냥 후딱이니까 아 진짜 말 겁나 들어요. 출을 겁나 늦게 온다 또어자 파란 던지고요 모든 거 대기 어 아직 그렇게 안다고안 됐지만. 거리 겁나 멀지롱 절대지지롱 이거안 되지. 음. 야 플라이까지 뭐야. 음. 이렇게 된고한 대, 한대 정도는 때리고 가야겠다. 응? 음? 싸가지 겁나 없기 때문에. 좀 맞아야지, 그냥. 싸가지가 그렇게 없으면, 도대체, 어? 뭘 먹고 그렇게 없는 거야? 아! 내절, 내절한 거 같은데, 나. 아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 뭐지 주변에 의자가 없어 의자가 의 자가 없어 의자 어? 의자가 없어 의자가 뭐야? 어그야? 어? 왜버거냐고 의자가 왜 없어 빨리 안태워라용병아 영병은 후딱후딱 튀어온다 실시 뭐하나 그냥 뭐하나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진다는거 모르나 그냥 빨리 안 태워나 아.. 뭐야 구했네 저거를? 어저고 했던. 그래래빨빨줄좀떠지지이이어어서서난건싶었었데데너나나싹통 아. 아. 아. 필막 준비 완료! 야 안되지로..어떻게 할건데 좀 맞아야지 그냥 니네 어? 참 맞아야지 그냥! 좀 맞아야지 그냥! 으헤이 슈키야 그냥! 지져응야 못든지 저 그냥! 이슈아! 어? 죽아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? 야 이게 되네? 이게 돼 뭐야 응? 응? 응? 어... 응. 뭐야 이거는 야 뭐냐 맹인이 일로 와도 돼? 아 되는 거야? 아 이게 맞아? 이게 이게 맞아? 아, 이게 맞냐고 맥니가 막 이렇게 와도 돼? 아 와도 되냐고 뭐야 어너 뭔데 뭐 돼? 아 뭔데 너 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거야 뭔데 이러고 있는거야 애들 어? 명인아 뒤진다 손대지마라 그거 이 새끼가 그냥 야 혼마 가지 그냥 분질러버릴라 그냥 아시 그냥 뭐하는거야 지금 내가 지금 거기까지 이러고 있는게 지금 어? 음. 장난으로 보이나 이게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얘 어? 아왜 이렇게 빠른데 뭐아 실수 야빼른척하야아 진짜 가네 가는 척하고 죽어 그냥 아 그냥 나 음. 잘 내가 온.. 자엘을 내가 몇번 빼는건데 아니.. 어이가 없네 이거.. 음. 음. 얘들 다잘빠졌지않 한다 음. 어우 진짜 징.. 진...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 이 새끼들아 징그러 징그러 그냥 징그러 징그러 어? 아 존나 징그러 그냥 이 새끼 징그럽다고 그냥 어? 아 징그럽다고 그냥 저 뒤져 그냥 응? i 없잖아 꺼져 그냥 g l e single single single s i n 는게 뭐야 i n g l e single s i n g 쇼핑 갈 거야? 아, 좀, 항복해, 이씨, 그냥.